자 저번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다자 점점 수리가 필요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금 지금 무한 확장이 되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의 오두막에 배정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수행을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이외에도 이런 식으로 보조건물들 그러니까 복지에 필요한 건물들을 짓고 있긴 한데 그것도 양이 많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수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리를 하려면 이 지지락을 연구해야 돼요. 이 지지락을 연구해야지만 금속광산이 해금이 되고요. 그 거기에서 이제 철을 생산해야지만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쪽에 기술자 오두막 쪽의 삼들을 많이 할당을 시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좀 오래 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철이 생산될 때까지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감안해야겠죠. 그래요. 이런 메시지를 보다가 건물들이 파괴되는 거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번에 자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 지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은 어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노인도 짝짓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왠지 인구수가 폭발을 할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준비가 안돼 있어요.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할게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시체를 밟고 이동하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은근 있죠. 지금 장의사가 좀 많이 부족해요. 뭐 아시겠지만 그 아니 너 말고 뭐 아시겠지만 야 어, 장의사가 좀 많이 부족해요. 자리도 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건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다 옮겨놓고요자 여기는 철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 쪽에다가 묘지를 한두 개 정도 더 지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여기다 짓겠습니다. 일단 우선순위도 올려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희가 점점 저수조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소비량이 은근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몇개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지어둡시다 자 이런 거는 부상 확률이 음, 낮아지니까 기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호잇. 아주 좋아하죠. 자이 와중에 지질학이 완성이 됐죠. 음 일단은 철광석을 빠르게 생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양은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최대한 가까운 데다가 이런 식으로 건설을 할게요. 그리고 우선순위는 당연히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건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여기다가 하나 짓도록 할게요 여기가 괜찮겠네요 자 이쪽에다 하나 짓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우선순위 올리고요 이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음식점도 문제가 생겼고 학교도 문제가 생겼고 큰일 났죠 아 이거는 빨리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바로 건설을 시작했어요 이제 곧 사람들을 배치하면 이것도 약 1분에 1개씩 그 철광석이 생산이 될것 같아요. 제가 2개 정도 지었으니까 한 1분에 2개 정도 생산이 될 거예요. 자이 와중에 묘지가 완성이 됐어요. 일단 빠르게 할당을 해서 이제 썩은 땅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어, 조치를 좀 시켜볼게요. 괜찮을 겁니다. 그 동안 지금 물 생산량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여기 업그레이드를 좀 시킬게요. 철광석은 안 들어가니까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줄게요. 철광이 건설이 완료됐죠. 자, 빠르게 인원 할당을 해줄게요. 나머지 하나도 금방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돼요. 아이고 여기 또 누가 죽은거야? 자 빠르게 치료를 하고 옮길게요. 시체를 옮겨야 돼요. 빨리 시체가 옮겨지지 않아? 에이 사라졌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일단 여기도 건설을 시작했으니까 곧 철광석이 나올거예요 기대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기술자 오드막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요청을 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쪽에 자원들이 투입이 될거예요자 점점 마크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아... 아슬아슬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철광석은 만들고 있긴 한데 기술자 오두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아마 6개인가 5개가 들어갈 거예요 많이 들어가죠 음... 이거 몇 개는 부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점점 애들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 지역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야 지역사업소 지역사업소를 좀몇개지어 가지고 애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긴 해야 돼요 자 애들도 행복도가 많이 떨어지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웃음>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거 좀 신경을 써주긴 해야돼요. 자 이제 생산이 0이 될테니까 저장량이 금방 바닥이 날거예요 그래서 제 선택은 계절 변화를 바로 봄으로 옮기겠습니다.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될것 같아요.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생산 하고 그래야겠죠. 자 녹았으니까 일하자.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뭐 CP는 금방금방 회복이 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생산하고 있니? 생산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기술자 오두막이 업그레이드 된건 없네요.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금 돌이나 뭐 나무는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얘네들이 문제예요. 지금 부서지기 일부 직전이죠. 여기 있는 나무 가공소하고 석재 가공소 이런 아이들 빨리 유지 보수가 돼야 되는데 아 머리가 아픈다 머리가 아파요 딱그 전에 제가 할수 있는 걸좀 합시다 지금 염력을 통해서 이런 건물들 빨리 만들어 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도와줘야 돼요 자 먼데서 염력을 사용해서 끌어올게요 어다찾네요자 이게 몇개 지어지면 애들 행복도가 지금 현재 보통인데 곧 괜찮아질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쪽 철광도 건설 완료됐으니까 바로 사람들을 지정할게요 자, 지금 저희 상당히 급하죠 여기 있는 거는 어, 돌을 제가 직접 제공을 해줄게요 다 제공이 된것 같아요 그럼 나무? 나무는 필요한지 한번 봅시다 어 나무도 다 됐네요. 내비 둡시다. 그다지 음식점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식점을 좀만 더 만듭시다. 생산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더 지어두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여기다 짓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매우 높음으로 바로 변했죠? 저는 그... 주민들 즐,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좀몇개지어놨더니 바로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거 행복도는 좀 관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합시다. 아이고 저수조 이거 어떻게 하지? 시내 권능 중에 건물 수리해주는 건 없을까요? 있으면 좋을텐데. 나 이쪽에도 저수조 하나 더 지어주고 남는 지역에다 계속 저수조를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어, 어디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불안불안하죠. 네, 아직 멀었어요. <웃음> 네, 언제쯤 완성이 될까 자 먼데이는 가스 광산도 일단 나중에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제가 이쪽에 기술자 오드막을 만들어놨나요? 음 만들어놨네요. 근데 두 명이서는 불충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이쪽에다 지울게요 뭐지? 아 됐다 자 아까 전에 연구가 완료된 건그 고기 손질하는 속도 올라가는 거고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게 어, 조치를 해주는 연구였어요 한번 철광석이 대량으로 생산될 때쯤에 낚시 오두막도 업그레이드를 시킬게요. 어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내 네, 염력을 이용해서 호잇 옮겨줄게요 묘지는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긴 한데 그래도 일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네요. 자 하나만 더 지어볼게요. 이건 또 어디야? 아 아까전에 제가 처리했던 그 공간이네요. 여기 있는 것도 좀잘 버티면 될 텐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번개 질주. 이 연구는 이석 올려 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이고. 아. 나무 가공소죠 다시 지을게요 보니까 이쪽은 지으면 안되네요 그 도로가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좀 위치를 바꿔줄게요 아 네가 온다고 지금 얘기하는거야? 그래 어 뭐야 왜왜왜 왜왜왜 왜, 왜, 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해라고 왜 안좋아할까요 그럼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너랑 너랑 아왜 아무것도 안되니 아 왠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기다려볼게요 자이 와중에 오두막이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어 됐네요 자 빠르게 수리 요청을 할수 있도록 사람들 배치하고요자 이제 토네이도가 올겁니다 저희 슬슬 새로운 기술을 쓰긴 해야 될것 같아요 보호돔이라는게 있어요 이제 어디서 온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 아 이쪽에서 오네요 자 방패 아니 방어 저리 가세요 오이 오이 오이 자 다시 돌아가고 있죠? 아 이러면 된것 같아요 그래 혹시 모르니까 계속 한번 지켜봅시다 음 그래요 오빠 <웃음> 자 저희 마을에선 벗어났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술자 오두막 쪽의 사람들을 빠르게 배치를 합시다. 수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이 이 아이를 한번 상자를 까봅시다.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온건데 염려! 자, 이거를 본진적으로 옮긴 다음에 상자를 까봅시다 호잇. 자 과연 케바케 상자 뭐가 있을까요 여호 너겟도 있었고 빅뱅 아 그래요 괜찮네요 뭐야 너 누구야 너 어디야 그러니까 너 어딨냐고 여깄구나 이 자식 이 녀석이었구나. 죽이게요. 아니면 염력으로 죽일까? 한번 해보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너희 자식. 네가 주술사였구나자 우리 묘지에다가 내가 치니. 매장을 지켜주마. 저희... 묘지가 어딨죠? 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네요. 호잇! 요호! 아조그만이 자식 감히 자 이걸로 인해서 신앙심에 올라갔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자 나무 가공소가 다시 완성이 됐으니까 할당을 시켜서 다시 널반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뭔데 또 이렇게 질병에 걸렸지? 자, 치료를 해줄게요. 해주고 이거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이 시체를 제사 재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테스트해봅시다. 묘지에 매장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안되죠 우리 우리 아이는 안되는 것 같아 호잇. 자 저수조 이거는 좀더 지읍시다 이제 급해요 급해 <웃음> 자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지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까지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유리도 연구해야 되고, 이것도 연구해야 되고, 오일제 좀 연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할 거예요. 다 8분씩 걸리네요. 그쵸? 꽤나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손질할 수 있는 음식점은 제가 몇개 만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생산량이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창고도 같이 지어주고요. 창고도 옆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음식점을 하나 지어줄게요. 이쪽에다 지어주는 게 어떨까요? 자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자 우선순위 올릴게요. 이런 건 중요하니까 자 창고 같은 거는 어 지금 들어가는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어, 확장 시켜도 될것 같아요. 병원? 병원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거 바로 합시다. 자 점점 수리를 요청하는 건물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직 이쪽은 남아있긴 한데, 뭐 알아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구역 외에 또 다른데다가 애들이 지은 건 아니겠죠? 그게 좀 걱정 되긴 한데, 일단은 주변 그 주변 경계를 찾아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 깜짝이야. 저거는 제가 지은 게 맞고요. 음 아직까지 이쪽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다행이죠. 아니 여긴 또 누가 불을 냈어 이거. 음뭐 알아서 나무가 자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내비둘게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불이 계속 번지진 않겠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끕시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새로운 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 가져올게요. 가져올 수 있니? 됐죠. 자 F버튼 누른 다음에 또 본진을 옮긴 다음에 호잇 까봅시다 뭐가 나올까요? 세개의눈 그래요. 뭐 나중에 만들 수 있겠죠.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어, 후보로 등록이 됐어요. 안 돼, 우리 먹을 거 없어. 헉, 학교 시간, 어, 이거 괜찮네요.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빠르게 교육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음, 저는 교육에 관련된 후보자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너 누구야? 자이 아이 착한 아이인가요? 나쁜 아이인가요? 중립 자 중립이면 음 레비더도 될것 같긴 한데 아니면 죽일까요? 음 어떻게 할까요? 고민입니다. 적대적인 아이라면 죽이겠는데, 지금 아직 중립이죠? 자,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 내비둘게요. 만약에 적대였으면 제가 죽였을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먹는 것도 업그레이드를 슬슬 시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 나 일단 다 버튼을 눌러놓읍시다. 이렇게 해놔야지 생산량이 늘어날 테니까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아이, 뭐였죠? 아, 그래요.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가속된 교육, 자 이런거 기념해주는게 좋겠죠? 호이자 좋아해라 다들 아 폭죽도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보기 좋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수리하는 사람 어디갔나 이거? 응? 어디있어? 뭐 알아서 수리를 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낚시 오두막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거 미리 버튼을 눌러놓을게요. 잠깐 뭔가 느낌 이상해요. 여기 있던 석재 가공소가 아니 나무 가공소가 어디로 갔죠?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빠르게 나무 가공소를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어디갔어 건물이 이해가 안되죠 일단 가까운 데다가 빠르게 한번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짓고 음제 생각에는 돌이나 나무나 그 2차 가공 재료를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수를 하나씩 더 늘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쪽엔 자리가 없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서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나무 가공소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석재 가공소도 하나 더 지을게요. 좋네요. 자 여기다 하나씩 지어주고 그 다음에 저수조 저수조하고 펌프는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좀 가까운 데다가 지어놓겠습니다 아이고야 왜 아프니 내가 치료해줄게 후잇. 자 감염된 구역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일단 염력을 사용해서 오잇.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세요? 자 묘지를 찾아서 매장을 시켜줄게요. 자 두번째 임팩트 존 아이, 여기가 어디죠? 으 처리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당신네들 죽었다고... 왜 <웃음> 이상하죠? 자, 제 생각에는 묘지를 아까 전에 그 감염지대 쪽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어줘야 될것 같아요. 썩을 동안 어, 시체를 공고하러 온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 만들어진 적은 있네요. 이쪽에다 사람을 배치하면 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 어, 결국은 이쪽까지 확장을 해버리네요. 음,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러면 이쪽에도 기술자 오드막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 일단은 그 커버 안에는 들어가긴 한데. 어... 일단 기다려봅시다. 잠깐만, 여기는 기술자의 오두막이 없니? 아, 이쪽에 만들어져 있네요. 자, 빨리 고용합시다. 호잇! 됐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수리를 하러 올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음, 연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이력을 한번 볼까요? 소방소를 해금시키는 거네요. 유리가 필요하고요. 저 유리 만드는 거 아직 없죠? 제가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재료가 부족해서. 자이 건물 완성이 됐으니까 빠르게 널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어, 먹는 게왜 이렇게 부족하지? 자 여기도 할당을 시킵시다. 이쪽에 있는 음식점도 조리를 해야되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어이? 자 지금 널빤지하고 벽돌이 그 많은 편은 아니죠 지금 아마 소비되는게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널빤지 왜 아직 1분에 1개밖에 생산이 안되지 이 벽돌은 1분에 5개씩 생산을 하고 있는데 어 이해가 안되네요 어올랐네요 일단 기다려봅시다 넌 누구야 푸드 20개 정도를 아, 도와줍시다 도와주고 난 도와주도록 유도합시다. 먹는 거는 저희가 계속 음식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농장이라든가 낚시터를 더 지으면 되니까요. 이런 건좀 가만히 해줍시다. 일단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낚시터를 몇개더 지어줄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봅시다. 어, 이 와중에 나무 가공소도 완료가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생산량이 좀 많이 늘어날거예요 5.1, 5.1 그래요. 자 분당 5.1개 만드니까 나쁘지 않죠? 자 음식점이 또 만들어졌죠? 자 바로 배치를 합시다. 호잇!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농장도 좀만 더 지으면 될것 같아요. 어디다 지는게 좋을까요? 자이 뒤에다 지을게요. 호잇! 자 어느새 연구가 완료됐고 이제 전기, 망원렌즈, 그리고 어 에너지 불을 연구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바로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연구를 안 했던 것들 그런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거의 다 연구됐어요 어, 마을이 정말 많이 컸습니다 야 너네 여기까지 와서 집을 짓고 난리야 왜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얘네가 저희가 도와주는 그 중립의 마을입니다 이 녀석을 우리 티 우리 쪽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안되면 다 파괴시켜버리죠 뭐가지거 여기다 불 지르면 되긴 해요.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다 감시탑을 한 두개 정도 지어볼게요. 만약에 대비해서 짓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먹는게 이제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다행입니다. 다만 지금 나무가 점점 모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어, 뭐가 문제일까요? 석재는 이쪽에서 생산하고 있을텐데 어, 이미 저장고에 가득 찼구나 그거 창고에 보관시켜야 되는데 창고 만들고 있니? 아 널빤지가 없구나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기다립시다 자 낚시터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줄게요. 다만, 널반지가 상당히 부족한데. 아, 기다립시다.